객체는 깜보도 있습니다. 블랙 중에서 도뭐 슈퍼블랙. 카스니서 목포드라마처럼 스카이 라운드 전체를 꽃으로 잡지 하는건 어떨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두 분이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둘만의 라운드입니요 목포드라마처럼 스카이 라운드 전체를 꽃으로 잡지 하는건 어떨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두 분이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둘만의 라운드입 파트 오케이. 잘했어요.